KB조선이나 조선일보가 감사에 대한 보도를 엄청나게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. 저조차도 이게 뭔가 진짜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? 네트워크가 있는 것 아닌가? 사실 그 감사 관련 보도 내용을 보시면은 수많은 오보의 연속입니다. 아니, 그러니까 그러면, 저희가. 내부적으로. 원장님, 그러면, 잠깐만요. 내부... 잠깐만요, 먼저. 그러면 오보를 저렇게 단독이라는 것으로 수많은 그 오보가 나왔다면 감사원이 그걸 바로잡는 노력을 하셨어야죠. 조선일보에서 이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들이 연이어 실렸습니다. 이 칼럼을 쓰신 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원장님과 동소지간이더라고요. 직접적인 어떤 감사 방향이나 이런데 영향을 미친 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믿고 싶습니다. 근데 그 다음 한번 보시죠. 자, 이게 최근에 포털 검색 화면을 그냥 띄운 건데요.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단독이라는 걸 달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관련, 가동 중단 관련된 감사에 대한 보도를 엄청나게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요. 감사원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어떤 진술이나 또는 자료 제공에 의하지 않고서는 쓸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, 심지어는 감사원장님의 심경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. 감사원의 감사는 공정해야 됩니다.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독립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독을 달고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감사원 관계자 발로 쏟아지고 있고 특히 그것이 특정 언론사에 집중돼 있다. 저조차도 이게 뭔가 진짜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? 네트워크가 있는 것 아닌가?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이 특정 언론사에서 계속 이렇게 단독을 쏟아낼 수 있었던 배경도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다.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감사원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도 감사원 관계자 발로 보도가 쏟아져서 나오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사를 줬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? 아니면 감사원 직원들이 그렇게 그런 아는데 아니고요. 그걸 적절히 감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보도를 많이 쏟아낸 게뭐 원장님이 정보나 소설 줬다고 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적어도 감사원 발, 감사원 관계자 발로 한 언론사가 굉장히 많은 단독 보도를 했다는 것은 감사원 내부에서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트워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사라고 십 말씀드립니다. 네, 예, 그 부분은 ]군요. 사실 그 감사 관련 보도 내용을 보시면은 수많은 오보의 연속입니다. 아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자가 뭐 어떻게 감사 정보를 제공했다 했다면 저런 오보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 좀잘 살펴서 좀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장님, 그러면 잠깐만요. 내부, 잠깐만요, 원장님. 그러면 오보를 저렇게 단독이라는 것으로 수많은 그 오보가 나왔다면 감사원이 그걸 바로잡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보도 다 되고 시민들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그 오보를 기정사실화 시킨 상태에서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온 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? 언론 기관의 대형 수준에 관해서는 뭐대변인실과 적절히 논의했습니다. 부족하다면 그건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고요. 아니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뭐 확실한 좀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? 예, 제가 뭐. 점검해 보겠습니다. 예, 네, 점검해 네, 보셔야 예, 볼... 될것 같습니다. 예.